every <목소리가> o 아니에요? 아 근데 이거 글자가 독일어 아닌가? 독일어. 사거 아니야? 어? 설마 아, <목소리가> 어, 갑 뭐야? 안가데 안 사기? 무서워. <목소리가> 이진. 이진. 오 뭐가 엄청 맛있어. 카페 맛있다. 가면은 이거 바닥에 깔아주잖아. 맞아. <웃음> 감사. 오 독일 식물. 심한... 어? 두 대, 두 대, 맞는 맞거 맞다. 나두배탔거든 오. <웃음> 근데 세각도야 있네요. 이게 포터블이라서 그래. 모든 사진이 그런 건 아니야. 아저씨 사기꾼일까봐 <웃음> 5만원 바 보내달라 했어 사기 아니 와. 자국 보내주셨으면 대박 얘는 진짜 예쁘다 쪽다음 <웃음> 컬러는 무엇일까요? 안네요 레드? 예쁘겠다 <웃음> <웃음> 레드 아니라 내가 레드랑 어레 <웃음> 어? 어? 반전 <웃음> 화이트? 뭐죠? <웃음> 엉덩이 진짜 아 내가 네개 샀나 보다 네개 네, 샀어 어이 어, 다음 게레드랑불러야 응. 응. 어제? 네? 아 진짜? 이거 저 심지어 이거 뭔지 알아? 내가 빨간 글크리이있습이빨간걸 뭐 나온 거니 빨간 걸자수 있어 오. 내가 이거 달라고 했어 어? 아 얼른 글지 아아 이거는 어? 문장을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이게 어려운 것아 응. I, I know you love n e l a n 이 근데 타자기 회사마다 배열이 다르더라고. 요 한글도 그래. 근데 거의 비슷해요. 우와. 이뭘 응. <웃음> 쓰고 계시나요? 제 네, 인스타 아이디를 샀습니다. <웃음>